<돔람> 또 좋아요. 건물이 엄청 많아. Good. 그러면 전이 그냥 같이 섞여 버리네. 응 음, 섞이지. o d Oh, good, g o